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구약 성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성도라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잘 알거나 어려운 풋이 그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세 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아마도 출애급기 내용을 잘 답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화 10개 때문일 것입니다. 이 영화는 출굽급기 내용을 각색해서 모세의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1956년에 만든 영화가 유명하고 지금까지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가까이 오면 정규 방송사나 혹은 영화 채널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왜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영화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출애굽기가 말하는 구체적 내용보다 영화가 모든 사람의 기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기에 앞서 영화에서 나온 극적인 장면 컴퓨터 그래픽, 연기자들의 유명세와 연기력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영화에 의한 선입견이 출애굽기 내용보다 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술을 그린 그림이 역사적 예수로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와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영화 10개에서 나온 부분 이외에도 율법과 성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그 부분은 아주 적게 나오거나 삭제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출애굽기 이해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 저는 그보다 더 출애굽기를 깊이 있게 읽지 못하고 또 교육하지 못했으며 강조하지 못한 근원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외적 상황과 내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외적 상황은 한국의 정치적 영향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된 후 한국적 토양에 뿌리 내리기 전 교회는 위기를 맞습니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우리나라를 점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국권이 상실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지 상황의 교회는 식민지에 반대되는 설교 나 교육이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이집트 제국 하층민곧히브리인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를 통해 해방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순사들이 눈을 부릅뜨고 칼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해방 후 좌우익으로 나뉘어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더욱 어려웠습니다. 출애국기는 한쪽 편만을 긍정하거나 돕는 내용으로 잘못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이후 개발독재 정권 시대에서 출애국기는 자유, 해방으로 이어지는 좌파적 의식화 도구로 배도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교회 외적 정치적 상황이고요 교회 내적 상황은 교회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순응을 하거나 거부하는 양자택기를 강요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는 현실적 선택을 더 많이 합니다. 순응하는 것이 교세 확장과 발전에 유리하다고 본 것이지요. 물론 개발독재 시절이나 군부독재때 설교나 교육을 검열하고 녹음해서 교회를 감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노선에 반대되는 지도자들을 교회에 사역하지 못하도록 작업을 하고 심하면 불러다 협박과 고문하며 TV나 신문을 통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군사정권 지도자들이 자신들 입장에 선 목회자는 군용 찌푸차를 태워서 대학생 수련회 강사로 가도록 했습니다 순수복음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서 말이지요 그들은 출애국기도 성서가 말하는 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출애국기를 역사적인 사실을 서술하는 것보다 개인의 구원을 보여주는 영적 그림자로 설명을 합니다 보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받는 성도가 친례 혹은 세례받는 모습으로 훗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성령충만으로 설명했습니다. 출애굽은 역사적 의미보다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을 모형론적 성서해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복잡하기도 한데 깊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꼭저 입장에서는 설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형론적 해석은 구약의 말씀, 사건, 인물 그리고 재료들은 모형으로 보며 그 모형들과 상응하는 것이 신약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모형의 구약과 원형인 신약의 대조를 통해서 구원 역사의 연속성만을 주장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모형으로 해석하여 실제 역사를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알레고리칼 성서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어떤 내용을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하려는 대상의 본체나 본질을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학에서는 은유법, 지규법, 환유법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강조점을 읽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두 가지 성서 해석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를 알레고리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기드온이 들었던 횃불은 하나님의 능력, 항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나의 자아. 항아리를 부순 것은 자아를 깨는 것. 나팔은 담대하게 사탄을 물리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숫자의 의미에 부여해서 다섯 달란트는 모세오경 율법이다. 두 달란트는 율법 전체에 함축된 두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달란트는 성령 이런 식의 황당한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을 듣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쪼개는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 본문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본문이 말하려는 것과 상관없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방법이 출애굽기를 잘못 이해하는 해석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쉬운 이야기. 유무로스한 말, 간증으로 설교해 주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대용이 모세와 출애굽 이런 것으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이후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성막을 줍니다. 그 율법은 개인이 지켜야 하지요 그리고 공동체가 세우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교육하며 생활 깊숙이 스미게 하는 신앙적인 방법이지요. 그런데 교인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이야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치는 기적적인 이야기만 듣고 싶어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삶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직 기적 기적, 삶의 기적 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에서 일법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야기가 하면 교인들은 딱딱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또 감동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출애굽기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출애굽기를킬라잡이 해서 출애굽기 내용으로 들어가게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